음... 음... 음... 네, 4번의 이 전체적인 카드의 모습으로는 이 4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은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6월이 이렇게 뭔가 될줄 알았다 성년 지명이 좀 있으셨는 건지 음, 네,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건강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강운을 안내해주는 유니버셜 타로로는 이두 카드가 나왔는데요. 좀 밝은 느낌의 카드예요. 이 중간에 밝은 햇빛을 비추는 가운데 날개가 달린 천사가 두 팔을 쭉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그 아래로는... <웃음> 네... 좀 야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남녀가 헐벗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서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에는 이열개의 동전 사이로 한 쌍의 남녀가 아주 정답게 담소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한 노인이, 백발의 노인이 하얀색 강아지 두 마리와 놀아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4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은 6월에 허리와 다리 쪽, 네, 그 질환을 좀 조심해주셔야 될것 같고 안과와 관련된 질환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한 그 신장과 간 쪽에도 무리가 갈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신경을 써주셔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담이지만 이 여담으로 더운 계절이 와서인지는 몰라도 이 카드에 두 남녀가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노출 이좀 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여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남들 눈에 과하게 보일 정도의 심한 노출은 안 돼요, 여러분. 네. <웃음> 네. 음, 다음으로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6월 달 금전 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을 안내해주는 골든타로의 모습들을 보자면, 한 남자가 한 개의 나무 막대기를 이제 들고 있고, 옆에 보면은 칼도 한 자루 품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로, 여덟 개의 막대기가 저 너머 도시를 좀 왠지 방어하는 그런 방어벽처럼 이런 낮은 벽 위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 카드에는, 물을 길러오는, 네, 물 길러오는 이 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달이 뜬 밤에 한 남자가 물통을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옆에는 이 8개의 컵들이 나란히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보여집니다.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일단 6월에 크게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기보단 뭔가 5월 그러니까 6월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6월에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서는 조금씩 미리 미리 대비를 해오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그 결과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6월 부분에서는 뭐 크게 부족해지진 않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이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뭐랄까 그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스스로 그만두시게 되시거나 뭐 새로운 곳으로 일을 좀 일자리를 옮겨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일 때문에 뭐 일에 얽매여서 미뤄 왔던 었 그런 혼자만의 계획 또는 간단한 그런 여행 등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마음의 휴식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어, 힘들었던 일들에, 뭐대해에서 일탈을 좀 원하시는 거라면 6월 달에 일탈을 좀 하고 싶으신 거라면 그냥 시원하게 마음 탁 놓으시고 6월 한달 달콤한 휴식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너무 달콤한 휴식으로 인해서 과한 음주가 일어나거나 혹은 여행 중에 건강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번의 카운슬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복체를 대신하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보시니 어, 어떠하신지 또한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1 맞춤 개인 상담 타로도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고민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제 걱정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다음 방송 또한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택해 주신 분들 6월 한 달도 파이팅! 파이팅! 네 <웃음> 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